사업지원사업별 FAQ 콘텐츠, 사업자 등록의 순서와 방법 1 이번 시간을 통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이용 시 필요한 준비 사항과 법인 설립 진행 업무를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온라인 법인 시스템은 시간 제한 없이 기본 정보 및 서식 작성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는 주중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법인 설립 연계 업무 진행 가능 시간은 주중 9시 10분부터 17시 45분까지입니다. 진행 단계별 평균 소요 시간은 연계 기관과의 업무 처리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온라인 법인 시스템의 회원 가입에 앞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법인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 및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구성원 모두 G4B 사이트를 통한 개인 명의의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이때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한 개인 일반 은행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시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가입 전에 인증서가 만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등록하도록 합니다. 등록한 인증서는 중간에 재발급이나 변경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인인감 인형도 준비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중복 상호명 유무를 확인한 후에 상호명이 기입된 법인인감 도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때 도장의 규격은 지름 1cm에서 2.4cm 이내 이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도 확인합니다. 기본정보의 구성원 정보 입력 시 현재 등본상 주소와 상의할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법인등록면허세 감면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가 불필요하나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감면 사유를 작성하도록 하고, 증빙 서류 또한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감면 여부는 관할 시, 군, 구청, 법인 등록 면허세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캐너도 필요합니다. 스캐너는 PC와 로컬로 연결되어 있는 트윈 드라이버 버전이어야 합니다. 이는 인감 작업 업로드 시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자본금 통장. 즉, 자본금 납입 관련 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발급받을 발기인 대표 명의의 입출금 개인 계좌를 말하며 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때 단위농협, 신협, 제2금융권 축협, 우체국 계좌 등과 정기예금, 마이너스, 적금, 예금, 평생 계좌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성원도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분없는 감사 1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최소 인원은 대표자와 지분없는 감사, 이렇게 총 2인이 필요합니다. 유한, 유한책임, 한명, 합자의 경우도 2인 이상 설립 가능하며 최대 구성원은 10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사실상 최저자본금제의 폐지로 100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업종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최저자본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로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구성원 모두가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을 위해 G4B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된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G4B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실명 인증을 해야 합니다. 휴대폰 인증과 공인인증서 인증에서 택일 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을 위한 약관입니다. 확인한 후 동의의 체크,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볼까요? 법인 설립 시스템에서는 특수문자가 포함된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으니 아이디에 특수문자를 기입하지 말아주세요. 이메일, SMS 수신에 체크를 하시면 법인 설립 진행 시 등록하신 핸드폰과 이메일로 법인 설립 진행 업무에 대한 진행 안내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체크박스에 잊지 말고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체크 시 온라인 법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등록란이 나타났습니다. 공인인증서 및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에 대한 진행을 마쳤으면 확인을 클릭하여 회원 가입을 완료합니다. 다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은 아이디,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로그인이 안될 경우 인터넷 환경 설정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창 상단 도구에서 호환성 보기 설정을 클릭한 후이 웹사이트 추가란에 startbiz.go.kr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창을 닫은 후, 새 창으로 다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정보 등록과 구비 서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법인 설립 신청 밑에 법인 설립 시작을 클릭합니다. 주식회사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법인 설립 시스템 이용 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법인 설립 기본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단, 발기인 대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상호명 및 발행 지역, 회사 주소 및 주식 정보 등을 입력한 후 법인 설립 구성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다른 구성원이 업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원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여야 합니다 이는 차후 등기 신청 시 보정 또는 각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기본 정보를 모두 입력하였다면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절차는 각자 구성원으로 로그인을 하는 것이며 일괄 전자 서명을 이용하면 모든 서식에 대해서 한번에 전자서명을 할수 있게 됩니다. 법인 설립의 시작은 모든 구비 서식 및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해당 서식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며, 시작 가능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서식의 작성은 화면의 번호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중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서식의 작성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먼저 2번, 잔액증명 신청서입니다. 계좌번호의 입력은 일반 입출금 계좌로 하이픈을 빼고 입력합니다. 또, 평생 계좌번호, 다시 말해 휴대폰 번호는 입력이 불가하며, 잔액증명을 받고자 하는 계좌는 잔액을 사전에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를 받은 계좌는 당일 입금, 출금이 모두 불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금융권, 단위농협, 신협, 축협, 우체국 계좌의 이용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인인감 신고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인감 신고서 목록에서 미작성을 클릭합니다. 신고하는 인감 날인 란에 인감 인형을 클릭합니다. 인감은 다음 나타난 창에서 스캔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의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인감 이미지는 거꾸로 올리면 안 되며 잘려서 업로드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법인 인감 도장은 변의 길이 1cm에서 2.4cm 이내로 해당 규격 사이즈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 PC와 직접 연결된 스캐너 또는 복합기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스캐너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트웨인 드라이버를 설치하셔야 스캔 이용이 가능함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감을 업로드하려면 전자서명을 해야 하므로 공인인증서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잔액증명 발급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신청 메뉴에 법인 설립 진행 업무를 클릭합니다. 상호명을 클릭합니다. 잔액증명 신청서 제출 가능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7시 40분까지임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연계 기간과의 연계 소요 시간으로 인해 5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안내창입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잔액 증명 수수료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를 클릭합니다. 수수료 결제 완료 후 결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잔액증명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만약 잔액증명 진행 현황이 증명서 확인이 아닌 취하로 나온다면 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수수료는 환불 처리되며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취하 사유를 보시고 조치가 힘드신 경우에는 상담 콜센터로 연락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취하 사유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좌명의 상인은 해당 계좌의 예금주가 발기인 대표 정보와 다른 경우로 발기인 대표 개인 명의 통장으로 증명서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불가 계좌라고 뜨면 발기인 대표의 통장이지만 개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거나 펀드, 적금, 마이너스, 정기예금 통장이거나 우체국, 신협 등의 제2금융권 통장인 경우 자동이체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충액내역 상이라는 메시지가 뜬 경우 잔액증명 기준 일자에 자본금 이상 금액이 없거나 잔고증명 계좌로 수수료 결제를 하여 자본금이 부족하게 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시간 마감은 금융결제원과의 연계 시간이 마감된 경우로 평일 9시 10분에서 17시 50분 사이에 제시도하시면 됩니다. 분실, 도난 계좌 메시지는 해당 계좌에 분실 및 도난 계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은행에 확인해 주시고 계좌번호 오류나 해당 계좌 없음은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은 상담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증명서 확인이 정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명서 확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하단의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옆에 재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발급받은 증명서가 취소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자본금보다 적거나 잔액 기준 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시에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한 후에는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는 지분 없는 감사가 로그인하여 구비 서식에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까지 완료하면 자동으로 잔액증명 발급 단계가 완료되며 이후 대표이사가 로그인하여 법인 등록 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